어서 오세요. 네. 여기 이제. 국민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신 많은 입법 아이디어를 보면서 신선한 아이디어에 감탄하기도 했는데요. 제안해 주신 내용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심리 상담맨 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인데요. 코로나 블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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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환자들의 진단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고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어, 또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서 환자분들이 본인의 어, 병을 자, 자세히 알고 이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십니다. 예를 들어서 1형 당뇨하고 2형 당뇨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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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재 아파트 신축과 구형 아파트의 리모델링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잖아요. 그런데 그렇죠. 현행법상 선분양 아파트는 전유 부분 그리고 공유 부분의 하자 보수에 대한 주민들 요구를 반영하는 데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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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오세요. 네. 아, 지금 바로, 원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? 안 들어오세요.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 이제 아니고 <웃음> 네. 여러분께 그 안내 드렸던 히든 히어로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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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정책을 포함해서 제안됐던 모든 정책들을 전시를 했었어요 어... 예, 그래서 어, 지금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법안으로 만들지 못한 제안이라 하더라도 좀 의원회관에 전시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를 좀 빌려 전시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도 만들고 마음에 드는 건 때가게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기획은 뭐 이렇게 자료집인데 좀 예쁘게 자료집 형태로 묶어서 300명 국회의원들에게 다 배포를 좀 하면 어떨까? 정말 좋습니다. 네. 어, 좋습니다. 좋은 생각입니다. 그런 제안을 하는데 어, 비용이 듭니다. 각출하겠습니다, 제가. <웃음> 그러면 만들어서 팔면 어때? 국회의원들한테. 아니, 국회의원들한테. 네. 어, 국회의원들한테 판매하는 건 의미가 있겠네요. 네. 그근데 비용 뭐, 각출할 뭐. 때 재선 의원님들은두 배로 내는 거죠?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괜찮은 잘해요 일단. 정말, 정말 아, 지금 편집해도 좋은데요. 잠시만요. 네, 분노 분노 풀고 갈게요. <웃음> 너 같은 후배 한번 받아봐라 나중에. <웃음> 진짜 <웃음> 말투. 이거 그 아이디어들 어디 좀 읽어봤는데 좋은 게 되게 많 네. 나중에 좀 이렇게 네. 가져가도 될것 같은데요. <웃음>